딱 보면 좀 작죠? 어, 어, 어 올려지네. 네, 상품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냥 다니면서 그냥 뽑아내시는 게 어.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다가 이 상태에서 달가들면 여기에 고자리팔이라든지 응애가 달가들었는 그충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옆으로 가겠죠. 옆으로 퍼지겠죠? 네. 그럼 얘가 감염될 확률이 높겠죠? 아. 그러면 그냥 다니면서 이렇게 그냥 뽑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어, 이렇게. 이렇게 그럼 곰팡이성, 곰팡이성 균들이 퍼지죠? 아... 곰팡이가? 네, 하얀 거. 네, 여기 옆으로 퍼집니다. 비가 오고 비료를 주고 했었을 때 옆으로 퍼져나가기 때문에 제거를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작년부터 시작해서, 안 그래도 지금 <웃음> 안 좋다고, 상태가 안 좋다고, 사장님이 사진을 여러 장 보내주셨었거든요. 네. 그 보면 지금 이제 겨울 나고 난 다음에, 이제 밑다방에 이렇게 많이 하면 물로 들어가서 뿌리가 하면 벌써 이렇게 끊어집니다, 다. 아. 땡기면. 뿌리가 야, 다 썩었네, 진짜. 응. 건강한 마늘들은 땡기면, 아무리 땡겨도 이게 안 뽑히거든요. 네. 지금 이렇게 상태가 안좋은 마늘들은 그냥 당, 당기면 그냥 쏙쏙 뽑아져버다 그냥. 밑에 뿌리 부분 자체가 벌써 이렇게 썩었죠? 네, 지금 얘들은 그냥 그대로 죽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내버려두면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이 마늘들이 어, 구멍안에 썩습니다. 지금도 벌써 지금 물로 들어가고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가스가 발생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가스들을 이제 고자리파리라든지 응이라든지 이런 그 충들이 상당히 좋아합니다 음. 여기서는 날씨가 지금 춥기 때문에 영하권이기 때문에 없지만 3월달 되고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어이 냄새를 맡고 여기를 달가 드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 어 응의 알이 생기고 어고자리파리후더기가 다니는게 보입니다 이제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일은 번거롭겠지만, 상태 안 좋은, 어, 저 같으면, 요런 마늘들, 그냥 딱 보면 좀 작죠? 어, 네, 상품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냥 다니면서 그냥 뽑아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다가 이 상태에서 달가들면, 여기에 고자리팔이라든지 응애가 달가들었는그 충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옆으로 가겠죠. 옆으로 퍼지겠죠? 그럼 얘가 감염될 확률이 높겠죠? 그러면 그냥 다니면서, 이렇게 그 뽑는 겁니다. 이런식으로 이렇게 그냥 뽑아내 버리는 게 훨씬 도움이 됩니다. 마늘들한테는 당기면 벌써 어느 정도에 조금만 힘을 주더라도 상태가 안 좋은 건 이렇게 뽑아집니다.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죠? 이런 식으로 네. 한외로건 뿌리가 어느 정도 있는 거는 안올라와안 올라오는데 당기면 얘들은 몇개몇 몇 가닥이 없을 겁니다 당겨 볼게요 네. 정상적인 뿌리가 몇 개가 없죠, 몇 개가 없죠? 네. 보면 딱 세력이 약하고 작은 마늘들은 이렇게 뽑아 올리는 게 낫습니다 지금 옆에 보면 이런 곰팡이 성균들이 퍼지죠 곰팡이가 네, 하얀 거 네, 여기 옆으로 퍼집니다 비가 오고 비료를 주고 했었을 때 옆으로 퍼져나가기 때문에 제거를 해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와... 이걸 다 제거해야 되는 거 이렇게 다니면서 풀 있으면 풀 맨다 생각하면서 이렇게 당겨 보면 표시 납니다 이렇게 쭉쭉 올라오네 예. 얘도 뿌리 몇 가닥은 남아 있지만 보면 조금 성장 떨어지고 옆에 거보다 세력이 약하죠? 그러면 당겨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얘를 그냥 아까워서 내버려 둔다 한들 이 상태에서 클 수가 없겠죠 정상적으로 성장이 안됩니다 예. 조금 지나갔는데 이정도 이렇게 나오죠 예. 밭에서 멀리 예. 균이나 충들이 옆으로 번지지 못하게끔 멀리 버려주시는게 좋습니다 그, 처음에 들어왔었을 때 보니까 지금 창령 쪽도 그렇고 경남 쪽에 지금 올해 그 수입 종구들이 들어오면서 응. 식용 종구들이 많이 들어와서 종자용으로 둔갑하면서 상태가 안 좋은 마늘들이 많거든요. 응. 그리고 이제 씨가 종자가 들어왔었을 때어 병에 감염된 종구를 사용했었을 때어 사람으로 치면은 아빠가 유전적인 병이 있으면 자식한테도 내려가는 것처럼 이렇게 병이 땅에 들어가서 종구를 심었다가 올라올 때 하면 감염된 종구들이 이제 이렇게 지금 상태가 안 좋게 되는 거죠. 음. 마늘 용사 같은 경 어려울 것 같은데. 예. 해결책이 있다면? 어, 병에 감염된 마늘들을 뽑아내고요. 봄 되면, 어, 비료도 살포하지만 토양 살균제를, 살충제를 입제가 있거든요. 먼저 살포해 주시고,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밝은제라든지 어, 미생물 쪽으로 해서 다시 감염되지 않게끔 어, 다른 균들 자체가 왕성, 그 활성화가 되지 않게끔 어, 좋은 미생물들을 또 넣어주면 어, 효과를 또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3개가 먹을 양분을 2개가 먹으면 어, 어느 정도의 수확량은 받쳐 올려 줄 수가 있습니다 왜? 1학2지, 3지가 될게 1학4지까지 커지니까 얘들이 그러면 뭐 100%는 안 되겠지만 뭐잘 키우시게 되면 한 95%까지 어 충분하게 따라갈 수 있습니다. 상태가 안 좋은데 요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지금 네. 저 제균박사 쓰신다고요? 이게 뭐온데 쓰는 겁니까? 어 제균박사 같은 경우는 지금 삼종 복합 미생물제인데 네. 이제 사실 미생물제라면 우리나라에도 많잖아요. 미생물제 많죠? 네, 많죠. 많은데 제균박사 같은 경우는 유기농자재 등록을 해놓으면서 병해충 음. 관리용으로 유일하게 등록이 돼 있어요. 약간 아. 작물 생육, 생육용으로 그냥 뿌리는 일반적으로 그냥 작물 생육용이 아닌 음. 병해충 관리용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지금 병이 있잖아요. 네네. 평화병이 있을 거고 분명히. 이런 병이 있을 때 네. 병해충 관리용 제균 박사 네. 유기농업자제네요 네. 보통은 한 개가 들어가는데 보통, 유기농 네. 유기농 네. 한 종. 그러니까 한 보통은 한종한종 미생물이 들어가는데 가시라스 리체닝 포미스가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제품 중에 하나인데 저희 티, 같은 경우는 크리코데마 네, 하지아니 네, 그 거는? 미생물이 지금 곰팡이를 잡는 거에서는 거의 최강자라 불리고 아 곰팡이 네. 잡는거? 요 3종이 들어갔을 때 가장 시너지 효과가 제일 큰데 그럼 요거를 지금 여기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관주는 안될 것 같으니까 연면시비로연면시비요푹 네. 그냥 흘러서 네. 어, 줄기를 타고 요 양쪽 뿌리쪽에 보면 약간 물음병 증상도 있죠 예. 여기까지 물이 흐를 정도로 타고 내려갈 정도로 뿌리까지 내려갈 정도로 흠뻑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약해도 안 날칠 테니까 그냥 음. 편하게 그냥 쭉쭉 뿌리시면 돼요 아... 네. 저는 앞으로 이게 수업 때까지 칠생각에뭐 한... 한 4, 5분은 채야 되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아, 그 주기는 한뭐한 뭐, 한 2주? 1주? 한 2주 주기로 치면 될것 같아요. 크는 걸 봐가지고 네. 만약에 안 크면, 회복이 안 되면 저는 네. 안할 것이고 회복이 <웃음> 아, 되면은 <웃음> 제가 생각할 요 <참을까요? 웃음> 네. 다음번에 다시 와가지고 어떻게 됐는지 저희들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농사를 또잘 지으시는 네. 사장님이라서 재받았으니까. 충분하게 <웃음> 어, 충분하게 다잘될 그, 네. 거라고 네. 믿고 있습니다. 네. 자, 저희 한국농수산TV는 우리 대한민국 농부들이 부자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과 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Here we go.